네. 기계, 뭐 기계들은 뭐 그냥 학대해도 되는 줄알나는데 살살 잡아야 음. 돼. 너무 많이 예. 네. 뭐, 막 남용하면, 남용하면 그게 학대 아니에요? 개들 이쁘다고 자꾸 쓰다듬으면그 동물학대야. 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막이 새끼 나 똥만 지네. 아 어? 싫어. 막 이러고. <웃음> 처음에는 그냥 웃는 척 하다가 나에게 막 인상 어, 쓰잖아 개도뭐였어 <웃음> <웃음> 어? 어? 그래요? 그거, 아,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다파해봐 <웃음> 뭐, 뭐, 뭐, 고다 그냥 주인이 뭐 먹을 거 주고 뭐, 짜증다 좋아하는 사람. 장가 돼. 베네이 뭐라고 할거 같아? 베네들나또 하는 거이 짜증내면서. 어, 나만도 못하는 놈 음. 어? 나만도 못하는 놈만도 못하는 놈 이만. 음. 음. 뭐? 생략하고, 뭐? if 생략하고, if 절생략하고 단단 if 생략은 도치예요 자, 들보세요입 f 생략은 뭐라고요? 결국은 도치예요뭐 도치인데요? 어, 동사주어, 이런 어수를 취한다는 얘기야. 자, 바로 볼게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고쳐주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if 살리면 돼요. if 살리면 요두 개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월 이렇게 돼요. 나, o t o m 원상 복귀한거야 지금. 이프가 생각됐을 때는, 자, 뭐가 먼저 보인다? 동사가 먼저 보인다. 그래서, 자, 특별한 뭐가 없으면, 방어력이 없으면, 특별한 방어력, 어떤 방어력이에요? 그들이 갖는 특별한 방어력이 없다면, 뭐에 대해서 그들의 적에 맞서서. 맞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주제 나왔어. 수많은 동물들은 뭐할 텐데,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가정법, 과거. 얘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어? If you If you 이게 if 생략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s h 같은 경우도 뭐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오케이. Okay. 여기까지만 보자. 자, 살리자. if 살리자. 그럼 if 살리면 s h 하고요하고 위치 바뀌니까 if you s 가 된다. s h 플러스 d p 원형.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아, 그럼 if가 있조건적에로 s h 가 나오면 이건 뭐야? 가장 법 미래 두 가지 형태인 음. 상상과정 또는 실현 가능성 희박 두번째 거에 해당 게죠. 실현 가능성 희박 그래서 어, 혹시라도 뭐 만나면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혹시라도 네가 공격적인 메시지야. 너한테 막 욕설 퍼붓고 뭐 이런 공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면 이게 오형식 동사거든요. 발견하면 아직 목적도 안 나왔어. 이거 pp죠. 너를 향해 던져진, 보내어진 이러면 돼요. 디렉 r 하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의사가 뭘 보내는 뜻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향해 보내진 그런 공격적인 메시지예요. 욕설 같은 거예요. 이게 게재되면 메시지가 게재되는 거야.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여봐. 우리 뜻 모두 게시판에 게재되면. 어떤 게시판? 어떤, 어떤, 그치. 다른 클럽 회원들이에요. 클럽의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 게시판에다가 이 너를 향해서 어? 보내어진 그 공격적인 메시지가 오퍼레이입니다여기서 어, 이런 메시지가 게시되면, 응? 메시지 어떻게 되나요? 신고야요리포트 즉각 신고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절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절이 통째로 생략됐대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절. 자잘 봐. 1번, 1번, 주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2번, 구정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3번, 분사구문 속에, 분사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4번, 전명구 속에 이 부조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생각되면. 5번, 아, 진짜 막강해. 어, 동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동사 그거 아닌데요. 금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입생이.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건 아주 드문 경우요 일본에서 또사 번까지는 막강해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너희들이 체크해야 돼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두 개만 뽑았어요. 자첫 번째 거 볼까요? 자 여기에 자, 한번 위쪽 쳐 볼게요. 이 속에 지금 봐봐. 아무리 아무리 뜯어봐도 너희들은 뭘못 보냐면 이구 조건적이 안 보일 거예요. 이 그렇다고 생략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주전이 나와있거든요? 자, 봐봐, 여기. 유리 목걸이가 어떻게 됐을 텐데? 어? 이런 거. 그렇지 어. 진짜 목걸이. 에스텔. 왜 봐? 과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금방 방어됐지? 이거 형태 보면 과정법 과거 일료잖아 과거 사실을 만져 되는 과정이니? 여기 과거 사실을 왜곡시키는 과정법 과거 어. 완료라고 했지? 그지 봐봐. 어. 야, 저, 그럴 했을 그리 있어. 진짜 문 쪽을 이거 통했을 텐데. 멀리서 본다면, 멀리서 보았더라면, 이렇게 되죠. 멀리서 보았더라면. 이 분사구문 속에, 이 분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빙이 생략된 수동형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if 조건절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if 절 생략됐다고 그랬잖아. 그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if, if. 자, 우리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원칙을 활용해주면 된다. 기본적인 원칙. 요거죠? 한시 반대 기트 자, 시어 뭐죠? 가정고 과거 완료매. 가정고 과거 완료매 어떻게 쓰는지? 헤드빈, PP 써주면 되죠? PP가 뭐니? 씬. 됐네. 그리고 나머지 에러 디스턴스 써주면 되지. 예. 끝. 끝장났잖아. 그쵸? 그 군산문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성질이 뭡니까? 접지동을 바꿔줄 수 있다. 그 접지동에 바로 접속사를 뭘 써주면 다이 부절로 써주면 된다. 접속사를 i f 선택하고, 주절해주고 그대로 데려오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시제 맞추면 돼요. 그래서, pp니까. 레드빈 pp 써서. 그치? 그래서 그 목걸이가 멀리서 보여졌더라면, 그 목걸이 멀리서 봤더라면, 진짜 진짜 을텐 텐데. 밑에 거. 자, 어렵다. 이거 주어에 있대요. 이거 봐. 요, 이게 뭔데? 주어요. 주어에 if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주어이 들어가 있어. 이구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봐. 봐봐. 동사와 봐봐, 여기. 어, 멘트. 이거 뭐니? 이게 동사이긴 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알수 있죠? 왜? 59만 플로스 해고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웃음>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는데? 저거는. 입구 조건절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왜? 주어에 입구절이 어떻게 있어? 포함되어 있어.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쓸까요? 크 이게 문제네데 어떻게 쓸까? 주어를 뭘만들까 자, 환자에게는 직사직사를 즉사, 의미했을 텐데 아, 여기서 이게 나오네요 이런거 와 행운이다 그의 손이죠 그의 손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줄 때 이포 주어 이거 써주면 되고요 그가 동사 쓰면 돼요 동사 동사는 뭘까? 그렇지 여기 명사는 나와있죠 이거 동사 써주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요? 시제가과거 완료네 환자포파가 완료잖아 헤드 pp 쓰면 되지 그렇지 왜냐면, 하이 오브가 굉장한 역할을 해요. 두개 A 오브 B에서 A 오브 B는 어떤 관계일까를 자세한생각 봐. 목적어 관계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동사로 바꿔주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야. 손을 미끄러뜨린 거야. 손에 대한 약간의, 자, 슬립이니까 자 미끄러짐이잖아요. 이게 직사를 했을데 어, 이거 결국 뭐야? 왜 그니까 수술하는 환자네. 그렇지뭐 하나 팍 터지면 절거만 들어가고 수술하다가 터지면 죽잖아. 헤드, 자, 그 다음에, 이거, 동사로 바꿔주면 돼. 명사를 동사로 바꿔준다. 동사로 바꿔주니까, s l e 헤드, bp 바꿨네. 목적어 이거 쓰면 되잖아. 요그거 그의 손을. 어떻게 했냐면 됐네. 미끄러트렸더라면. 됐네. 음. 뭐, 앞에 있던 슬라이트. 형용사는 뭘로 들려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동사로 들어왔어 형용사는 뭘로 들려면 되냐면, 봐봐. 동사를,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명사를 꾸몄던 형용사는 동사를 꾸미는 다시 뭐로 바뀌어 되냐면 부사로 바뀌면 되는 거야. s l i g h t 라고 써주는거요 끝이야. 됐어요? 자, 끊고 여기 시작은 이틀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틀. 나머지는 똑같아. 멘트, 블라블라. 그치? 완성.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고급용어잖아요.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손을 살짝만 미끄러뜨라면, 그가 미끄러뜨렸다면, 이렇게 돼요. 그는 환자에게 그것은 즉사를 의미했을 텐데. 네. 자, 여러가지, 다섯 가지. 이 부절 생략하고 이 부생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절 생략, 아직 되게 궁금